TV조선 미스터트롯트 본선 4차전 라이벌 매치에서는 함께 경연을 펼쳤던 파트너에 대해 서로의 프로필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듀엣 파트너와의 꽁냥꽁냥한 케미 또는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얼굴을 그려보고 소개해주는 16명 참가자의 셀카도 공개했습니다. 황민호 군이 그림을 참잘 그리네요